자반증 그중에서도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음식에 다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 식단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치료 초반에는 피해야 할 음식이 적지 않다 보니 밖에서 어떤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십니다. 포인트는 몸에 나쁜 열을 만들거나 소화에 방해가 될수 있는 음식을 피하는 건데요. 우선 햄버거나 피자 같은 인스턴트나 밀가루 음식. 카레나 마라탕 같은 향신료가 과하게 들어가 있는 음식 혹은 지나치게 매운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보양식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삼계탕 흑염소 흑마늘 또 장어와 같은 대부분의 보양식은 열을 발생시키니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외식 메뉴는 담백한 한식 종류인데요 된장찌개나 곤드레밥 콩나물 밥과 같은 담백한 음식이나 나물이 곁들어진 백반, 자반증에 좋은 채소가 풍부한 샐러드 해산물 샤브샤브는 자반증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